네, 안녕하세요 음, 영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앞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제 추석 동안 보이로그를 찍을 건데 지금 들어가면 보리가 아마 벌써부터 짓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도 항상 보리가 반겨주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직 지 만질 때는 꼭손씻어야돼요 기다려 알았어 알았어 어머 어머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안녕, 보리 귀엽죠? 아, 보리야. 집에 아무 도 없어서 슬펐지. 응, 일라. 오고 오고 오고. 오고네. 이렇게 보리가 항상 누워있어요. 저는 방금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보리는 항상 이렇게 제 옆에 있고요. 볼 봐. 보리야. 응. 귀여워. 얼마나 보리를 사랑하냐면요. 이렇게. 보리 머그짠도 있어요. 머그컵. 머그컵도 있어서 이렇게 보리 머그컵도 먹고, 심지어 형은 보리 케이스도 만들고, 보리 그립톡도 만들었습니다. 라. 아고이棒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이자. 러 저희 집을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보리야. 보리는 저를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제 옆에 올해는 뭐지 있어요 이렇게 항상 멀찌감치 떨어져있어요 그래 놓고 잘 때도 저 밑에서 항상 자고 이렇게 자기 편한 자세로 있는다니까요 항상 보리 보리야 꼬리 흔드는 거봐 보리야 간식 먹자 간식먹자 머리 간식 일로 올라오세요. 우리 기다려. 기다려. 손, 손 왼쪽 손. 할 파. 하이파 아직 이건 안되나봐요 손손손 아구 착해 자어 응, 벌써 다 먹었어 안녕 바이바이또켤게요 포리야 일러, 지금 시간은 새벽 1시입니다. 보리가 제가 씻고 나오니까 엄마 방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왔네요. 제가 열심히 부른 것도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 산책시키러 나왔습니다. 자 보리야, 가자. 왜 그래? 이렇게 우리는 보다가 무서우면 안아달라고 해. 아 귀엽다. 이렇게 이뻐 우리 보리.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 여기에 맨날 항상 이렇게 앉거든요 엄마랑 보리랑 저도 이렇게 보리가 올라와서 서 가자 안녕하세요 고리야이게 안들어오는거야? 어디가? 사실 원래 고리가 뛰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수술을 해가지고 많이 뛰면 안된대요 그래서 산책도 조금끝만고싶은요 지금 하늘이 하루하루 너무 이쁜것 같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리국만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가국 한국 한국 가국 한국 그리고 고기 김치 아니네. 파 김치 나물들 양념게장 나물. 음 맛은 너무 맛있다. 그냥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가도 되는데. 아, 아니야.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바람 타고부터. 그렇게 밥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그랑땡 이거 묵국인가 엄마? 어? 오, 아니 묵국국 탕국 네 탕국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흰밥 R.A.G.R.B 잘 먹겠습니다 음, 아, 생선도 되게 맛있다 어잘 발라 먹도사고도사고으면 사고를 벗으면 하사사고 하지. 아무 귀찮아. 아무 귀찮아. 누가 강아지게해요? 이거 카메라 봐봐. 더비분들이 보실 거거든. 안돼. 보리가 맨날 이렇게 도망가요. 저기 뒤에 있다. 보리는 항상 내 밑에서 자요. 저는 보리랑 같이 자고 싶은데 보리가 저랑 같이 잘안 자줘요. 너아버보리 보리. 오오오오오 근데 어디 가지마 내 옆에 있어줘 근데 이제 저 숙소 가야돼서우리랑 오래 못있어서 이렇게 또 찍게 됐어요 이 브이로그의 이름은 바로 보리로그입니다 저항상한 티테가 보이십니까? 보리야! 아이고 이 머리버리 저는 이제 다 씻고 숙소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집에 있다가 숙소 가는 게 항상 아쉽긴 한데 그래도 기분이 막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보리가 쳐다보고 있어요 오빠 이제 간다니까 보리야? 응? 보이로그와 보리로그 사이 <웃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뭔가 마지막에 보리가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 보리로그 끝 보리 안녕 안녕 바이바이